친이그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이 <놀란래> 우리 뭐뭐시 이게 삼겹. 이게 삼겹살. 삼겹 <놀란래> 오 지금 겨 내 기억상 어. 분명히 다는데 아니 데 분명히 갔다 갔는데 저기 왜다출산할게 왜냐면 아 택배가 아, 아, 1층에 택배가 왔었으니까 이게 고다아이이아거이 아니하 그래야지. 아니야. 그래야야야야야야지야야야아야야야아 Можно подать теперь 어릴 적부터 가 약간 살이 있어 어릴 적부터 고객 가셔도 살이. 가 야, 응. 나 살이면 돼. 아, 건 지금 몰라요. 모르고 있던 건데. 이게 얼마 이 우리는 이거라고 해요 쟤네는 쩌오라고 그리고 박구일고도 막,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네, 야지게 제일 좋았데 그런 아니로상했더니 아, 어요 소스는, pourtant... okay. 이런, 비이 살짝 업체가 한네 군데 정도 되는데, 다들 이제, 저맨 처음 고보셨죠 응? 이거 나올 거야. 서울있 아 근데 어떤 깜뽕도 거도 아니야. 는 거.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.